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꾸입니다 이번 9분 리뷰에서 리뷰할 게임은 라플라스 M입니다 얼마전에 랑그리사로 인기몰이 중인 지롱게임즈에서 퍼블리싱하는 게임이죠 라플라스 M은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무장한 MMORPG 게임입니다 사실 이런 그래픽은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죠 아무튼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게임은 양산형입니다 양산형이라는 자체로 웬만한 부분은 다 설명된다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자세하게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아제라 그런가 처음에 자동 버튼을 못 찾아서 수동 게임인 줄 알고 와 요새도 수동으로 하는 게임이 있구나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게임은 주어진 퀘스트를 진행하고 던전을 탐험해서 장비를 수집하는 등 기본적인 RPG 게임인데요 아무래도 수동으로 진행해서 그런가요? 생각보다 좀 괜찮았습니다. 회피가 없길래 아 이것도 장비빨 게임이 하나 나왔구나 했는데 모바일로도 충분한 조작을 할수 있도록 템포 자체가 좀 느린 편이었고요. 보스 스킬 사용 시 피해 범위가 표시되는 등 조작을 통해 충분히 회피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피가 없어서 스피디한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느린 템포로 적당히 매력적인 전투를 만들어놨구나라고 느꼈고 실제로 레벨 24까지 자동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던전에 들어가면서 화면 가운데에 자동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걸 사용해봤습니다. 결국 그렇게 양산형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기억이 잘 안나요. 다만 28레벨쯤 됐을 때 모든 퀘스트는 30레벨 찍고 와라 라고 말하면서 답답함을 유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참속 터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우선 장비부터 보죠. 장비에는 소켓이 있고 일정 레벨을 달성하면 왕구그레를 통해 얻은 왕관 모양의 포인트와 재화를 통해서 추가로 소켓을 열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특이하게도 장비 자체에 적용되는게 아니라 해당 슬롯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소켓을 열어두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좀참 특이한 시스템이었어요 장비를 강화하면 캐릭터의 장비 착용 슬롯 자체가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특이하긴 하더라고요이 대신에 이거 나중에 고인물 대잔치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게 오픈된 소켓에는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데 다른 RPG 게임에서의 보석같은 느낌입니다. 능력치를 올려준다거나 새로운 스킬을 오픈해주는 등 여러가지 옵션이 있고 카드 강화를 통해서 잠재된 옵션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능력치, 스킬, 등급 등이 랜덤으로 나오는 터라 괜찮은 카드를 얻으려면 아주 낮은 확률을 뚫어야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세공을 통해서 카드의 옵션을 바꾸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기에 장착하는 카드는 변신 스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변신 스킬은 그야말로 넘사벽급의 능력이라 무기에 장착하는 카드는 좋은 걸 얻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코스튬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튬은 고인물들을 위한 컨텐츠답게 만들기가 좀 까다로워 보였습니다. 다만 캐시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제 옷을 사입고 말겠습니다. 자 다음은 펫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펫은 포획망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특정 필드에서 포획을 할수 있었습니다. 스타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펫을 등록해놓으면 캐릭터의 능력치가 오르는 거였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등급이 높을수록 능력을 많이 올려주죠. 각팻들은 특유의 스킬을 가지고 있고 같이 사냥을 진행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역시 별 등급이 있으니 일성두마리 합성은 이성이라는 점은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아실만한 마치 피타고라스의 정리만큼이나 유명한 양산 공식이죠. 자, 다만 팻의 이름이나 스킬 사용 시 대사 등을 바꿔줄 수 있어서 파티 사냥 시 드립을 통한 약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스킬입니다. 크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간단 명료하고 직관적인 스킬트리와 직업별로 딱 필요한 스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클래스는 전사계열의 근접 직업군이었고요 자동전투를 발견하지 못해서 도발 스킬을 만땅 찍었는데 하... 뭐 그래도 언제든지 무료로 초기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레벨 30부터는 프리셋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휠린드 전사 간다. 장비 던전, 카드 던전, 의뢰, 호송, 아레나, 이벤트 등 컨텐츠가 10여종이 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컨텐츠 소모를 막기 위한 일일 입장 제한이 있었지만 장비 던전이나 카드 던전 등은 아주 오랜만에 RPG게임을 하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파티로 3명 또는 그 이상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채팅창을 보면 항상 파티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각 클래스별로 역할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파티 사냥을 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게임의 주력 컨텐츠라고 생각하면 될듯 한데요. 다만 조금 더 어려웠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긴 합니다. 캐주얼하게 하고 싶었던 건지 전투력만 맞추면 자동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클리어할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던전 자체는 꽤나 괜찮았습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지형이 전혀 표시되지 않는 던전 미니맵은 길치들에겐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춘다거나 NPC가 내는 문제를 맞춘다거나 하는 커뮤니티 위주의 퀘스트도 있었구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월드보스를 클리어하거나 또는 마을을 습격한 몬스터들을 막는다거나 하는 대단히 퀘스트도 있어서 게임에 접속해 있으면 뭔가 계속 할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이제 막 출시한 게임이 뭐 이렇게 할게 많아 하고 보니까 이미 외국에서 1년 전에 출시했던 걸 한국에 가져온 거더군요. 음... 지롱게임즈이 친구 랑그리사도 그렇더니 잘 주워와. 자, 다음은 과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 게임의 캐시 아이템은 헬릭스라는 아이템인데요. 금액 자체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캐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마켓이 어? 뭐 이렇게 텅텅 비었어? 할 정도로 뭔가 살게 없어 보였습니다 월간 정액권으로 볼수 있는 아이템들은 3,900원, 5,900원 정도로 꽤나 적당한 가격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과금으로 한다면 뭐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코스튬 하나를 11만 9 0원에 파는 패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M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직 여친이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귀여운 여자친구를 게임 속에서 키워보고 성장시키고 옷도 갈아입혀보고 싶다면 한번쯤 해볼 만하겠네요. 자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